면포를 깔고 밀대로 밀거나 살짝 두들겨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면포를 두시면 훨씬 더 두들기거나 밀었을 때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부드럽게 하나하나 손질된 두더기에 고운 고춧가루를 3 큰술 정도 뿌려 수분도 없애주고 장아찌의 색도 예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1kg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손질되기 전에 껍질 있는 걸 사오시면 한 1.5kg 정도는 가능합니다. 손질하면 한 1kg, 1kg 정도 나오니까요. 자, 고춧가루를 바른 더덕에 양념장을 골고루 묻혀서 이렇게 하나하나 묻혀주셔야 됩니다. 보관 용기에 담고 냉장 보관하여 숙성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더덕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은 향이 강한 강원도에서 나오는 더덕과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는 제주에서 나온 더덕이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더덕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장아찌로 담그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나온 더덕을 선호합니다. 더덕은 물에 담가 흙을 대강 씻어준 후에 소리나 수세미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줍니다 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배의 개 정도 전자레인지에 넣어 3-40초 정도 돌려주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 더덕을 다섯, 지 여섯 개 정도 넣어서 30초 정도 넣었다 건져내고, 다시 또 다섯 개, 네, 여섯 개 정도 넣어서 30초 정도 넣었다 건져냅니다. 굳이 찬물에 두시지는 않아도 괜찮고요. 그런 다음, 작은 칼을 이용하여 이렇게 더덕을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깁니다. 이때 장갑을 끼 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과정이 복잡하면 손질된 더덕도 판매함으로 구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덕을 껍질을 벗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시 깨끗한 물에 한번 더덕을 헹구준 후에 작은 칼을 이용해서 반으로 완전 자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칼끝만 깊히 주시고요. 큰 것은 반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장아찌로 담그시는 것은 중간 크기가 괜찮더라고요. 물을 3컵 내지 네컵 소금 2큰술, 설탕 2큰술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준 후에 더덕을 잠시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도 없어지며 잘 펼쳐질 수 있습니다. 면포를 깔고 밀대로 밀거나 살짝 두들겨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면포를 두시면 훨씬 더 두들기나 밀었을때 편안합니다. 부드럽게 하나하나 손질된 두더기에 고운 고춧가루를 3큰술 정도 뿌려 수분도 없애주고 장아찌의 색도 예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공중팬에 청주 2분을 컵, 다진마늘 2분을 컵, 조청 쌀 조청 1컵 정도, 생강즙 3큰술을 넣어 잠시 끓입니다. 그런 후 고추장을 넣어 다시 섞어 1, 2분 정도 더 끓여 맛을 본 후에 기호에 따라 설탕을 2큰술 정도 넣어서 식힙니다. 이 양념장은 손질된 더덕 한 1kg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손질되기 전에 껍질 있는 걸 사오시면 한 1.5kg 정도는 가능합니다. 손질하면 1kg 정도 나오니까요. 자, 고춧가루를 바른 더덕에 양념장을 골고루 묻혀서 이렇게 하나하나 묻혀주셔야 됩니다. 보관용기에 담고 냉장보관하여 숙성시킵니다. 드실 때는 찢어서 참기름이나 깨소금으로 양념하여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들기름을 팬에 두르고 구워서 드시면 아주 맛이 감칠맛이 나고 귀한 장아찌입니다.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장아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더덕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 왔습니다.